준 미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위기가 생겼는데 국가에 어떤 부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구약의 어떤 종들을 통해서 긴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엠브런스 어,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죽어간다. 너희 민족이 죽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종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네. 앰버런스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계속해서 어 죽음의 현장에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는 것처럼 네. 그앰버런스의 생명은 뭐냐 왜 비상 사이렌을 울리느냐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이렌을 울려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명을 받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죽어가면 영혼을 살릴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소명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일종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앰브런스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인후의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 요나라는 선자를 선택을 했어요 요나가 긴급한 움직이는 엠버런스가 되어서 니누의 백성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니누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방릉꿀도 아끼시는 분인데, 산 속의 들판에 늘 널브러져 있는 들풀도 하나님은 아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고기 한 마리도 아끼시고, 동물 새끼, 들풀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아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멋있고 확실하고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 인간을 위해서 왜앰브런스가 가느냐 사렌을 울리는 이유는 그 엠브레스 안에 목숨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빠르게, 동작 빠르게. 이 사야 선지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우시아방이 죽음에 성전에서 기도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품질이 고급 품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근데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그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내면이 타락한 거예요. 이사가, 이사야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받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도대체 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나는 너희 헌금 안 받는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너희들 안 받는다.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제 골치 아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열왕기상 팔 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면 하 제사장이 너무 두려워서 불법을 뜹니다 왜? 구름이 그 구름으로 임재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에 항상 임재와 기름 붐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숨기지 못할, 못할 정도로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자 솔로몬 보다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별로 흘리지 아니한 솔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 아무리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미국 들어갈 때는 미국 출입국 관리사에 가서 이미 국르신에 가서 입국 수습을 합니다 거기서 괜히 영어 한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실실거리거나 그러면 빠꾸 맞아요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외교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가도 미국에서 미국에서 불합격 미국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미국에서 원하는 그 기준에 합격이 안되면 다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렁뚱땅 대충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키릴 오일이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몸에 기름지름씩, 그거, 물에 따서 찰 녹록 이런 거. 80%가 다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어떻 그, 무슨 방송에 나와서, 뻥튀기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이거 먹으면, 혈관이 청소된다, 노폐물이 빠진다. 방송 보고, 주부들, 뭐, 모든 사람들이 막, 너도 너도 먹는데, 막상 딱, 전수조사에서 보니까, 70%, 80%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짜를 너무 만들어내. 가짜 아닌 것도 많이 있지만, 또 한동안 또 중국의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일본은 오리지널 제대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짜가 너무 많은거야. 그래서 한국 제품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반열로 올라오면서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가짜를 만들어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짜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이사야는 그럭저럭 자기가 말씀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뭔가 모르게 혼란에 빠져있어요 자기 자신의 심각성도 잘 몰랐어요 목회자가 자기 심각성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천사들이 세라핌 계열의 천사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새 날개 쌍을 가진 천사들이 날개 둘로얼굴로 가리고 우 발을 가리고 우 날며 창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찬양하면서 하늘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소신껏 정의감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후유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기분도 그래서 선지하긴 선지한데 성전에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나 하자 자포자기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어지면서 영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 있게 설교한 것이 너무 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천사가 와서 불로 입을 치지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와의 차이는 없다 별 차이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꾸짖고 죄를 청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거부당할수 없는 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간짢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거부당한 것을 느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을 어떻게 할때 믿음이 빛이 나라는 것이요 내가 기도를 해도 영들과 싸우면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싸우는 그 현장 싸우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병이 나아진 거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은 그건 결과론이야 하나님은 내가 병이 안 났더라도 계속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의지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게더중요한수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종교성과 믿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종교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겉모습은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러나 내면에서 타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때대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의로운 섬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종교성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종교성의 신앙은 뭐냐?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믿음은 아니야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이거는 자기를 자꾸 도덕적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만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을 비난 안 받으려고 무지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비난 안 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비난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예수 믿다가 비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십자에못 박다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비난과 조서와 온갖 멸치들데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나 내가 정말 잘못해서 오는 비난은 내가 죄지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비난은 이건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난을 안 받으면 된다고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안 살아도 좋아. 술안 먹어도 좋아. 담배 안피워도 좋아. 나는 비난 안 받으면 돼. 이런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크게 진노하시잖아요. 쓸데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의 의만 쌓는 거야.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 과연 이사야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망하게 되었다. 화가 내게 임한다. 화로다 나연 망하게 되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체험을 하니까 내가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불만 느끼고 속령의 불만 느끼고 귀신만 쫓겨나가면 다될줄 알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인생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그냥 끌어다 갖다 붙여 놓은 거지 신앙은 그러다가 붙여놓고 실제 주인은 나야 이사야는 소신껏 열심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엠브런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알고 보니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유다 백성과 별반 차이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편 3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니 한다 입을 찢어야 돼요 노새, 당나귀, 말이나 당나귀 이런 것들은요 입에, 입을 찢듯이 재갈을 먹여서 말을 안 들어요 한 번씩 막 찢으면 입이 찢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말을 들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자기의 갈 길로 가려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먹이고 굴려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안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시도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내가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적용을 위한 어떤 질문들이 나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같이 합시다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자 내 마음대로 버티고 노새처럼 당나귀처럼 말처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건이 이제 안 맞아요 이사야 선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복수의 형태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제와 기름 보험을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서 가는 것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너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 준비 안 됐어요 주님 내 가서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집 식구들하고 가서 인사해야, 인사해야 되잖아요 쟁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떨 때는 인사도 다 가족들과 작별하게 인사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 자리에서 바로 나를 쫓아라 일어나서 쫓아라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마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서 나를 쫓아라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명이나 소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바로바로 바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순종 갖짜받다 순종 순종 네. 말씀을 전한 자에 가장 적합할 때가 언제냐 긴급성이고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접촉받으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터득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이들이 회개할까봐 걱정된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명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전에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나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본인의 의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장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이사야는 자기가 가장 급하고 가장 빨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세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체험 도대체 뭐냐?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병통지서가 왔어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거부할 수 없어. 요 너는 이 시대의 엠버런스다. 사이렌 울려라. 시대적인 요구야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요나 선지자도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야 속에서는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불안, 조조, 염려, 근심인데 에레미야야 에스겔 무엇이 두려워하냐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벌써 심리적으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원도 자기가 어떻게, 곡식을 몰래 빠서 몰래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사역자들에게 이런 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주님이 일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느려요. 내가 너를 택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를 인도했느니라 이걸 알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까지 얼마나 차일피일 차일피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세월 을딱 평진하고 내가 너를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한다 언제요? 나는 부족해요 이건 겸손이야 이건 불순종인 거야 그만 맞습니까? 자주 넘어지고, 자주 배신하고,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소명을 주시고, 삶을 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볼수록 반대로 가요. 사람 한 사람이 노새처럼 당나귀처럼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노새가 당나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같이 봐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는데 속은 이미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체험을 시키고 싶어도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부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부당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성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의롭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과 하는 나 은혜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응은 나쁜 반응이 있고 순종하는 반응이 있는데 우리 순종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에게 즉시로 불이 따라왔어요 불로 막 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니까 천사들이 아 저저 즐거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날아다녀 가짜보다 천사들은 억지로 심부름하지 않는다 억지 순종을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을 하는거야. 하나님이 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몇 시간마다 은혜의 종을 지시고, 축복의 종을 지시고, 또 누가 또 하나님의 접촉이 될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전적인 질문을 하세요 은혜를 주셔놓고 공경에 빠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그 위해서 누구를 보낼 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성공 너희들이 생활할때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 회귀하지 못할 영혼들이 회귀하지 저들은 절대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주여 내가 네, 가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감기여서 저들은 구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이게 소명자 사명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돈을 벌어서 남 주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간다에서 2500교회 목회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는 연락도 받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하루에 1000명씩 죽는데요 하루에 최소한 8 0 0명서 1000명씩 죽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돌풍이 불고, 돌풍이 불고, 돌풍이, 불고 돌풍이 부는 것처럼 그런 전염병과 기근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를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내게 성령의 불, 성령 좀 주는 거,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거 이건 정말 로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은혜를 더 깊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